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시하시죠죠네 <웃음> <쉬죠? 응>. 됐습니다 하시하시죠 신기하시죠? 시죠신기기 자 이제 가보실까요? 네. 네. 네, 어떻게 네. 되시나요? 뭐, 지금, 지금 현재 영화도 개봉해서 지금 킬링 로맨스라고 영화도 개봉했고요. 다른 여러 면에서공유하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웃음> 이즈내 뒤로 직간 놈에게 팔것 같으냐? 그거 알아. 뭐? <웃음> 순백통상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배유람입니다. <웃음> 어, 먼저 이 상을 주신 어,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운 날도 와주신 선배님들, 동료들 그리고 운경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어,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뭐, 그 앞으로 우리 배우들이 모두 좋은 작품 더할수 있게 제 혼자라도 계속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오랜만에 보는 선배들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배우랑 씨께 축하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아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스토리제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서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곧 뵙겠습니다. 네, 일단 공시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